진 내가 노래 불러줄게 전라도 영광의 특산물 굴비 맛있는 굴비 산지직송 품질보증 미경이 못 책임져요 여, 영원한 밥, 밥도둑 전라도 영광의 굴비 백화점보다 <웃음> 저렴하게 팔아요